랄브라 TV 조선 미스터 트로트의 스피노프 프로그램인 트랄랄라 브라더스가 첫 방송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. 5월 3일 수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트랄랄라 브라더스는 미스터 트로트 탑세븐과 송민준. 윤준엽이 모여 재밌는 게임도 하고 고품격 라이브도 즐기는 하이브리드 게임 앤 음악쇼입니다. 무엇보다 트랄랄라 브라더스는 최고 시청률 24%를 기록하는 등 방역 내내 폭발적인 화제성을 자랑하며 대한민국 원조 트롯 오디션의 저력을 보여준 미스터 트롯2의 첫 예능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. 트랄랄라 브라더스는 경연에서는 볼수 없었던 탑세븐과 트로스타들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는가 하면 상큼하고 활기 넘치는 트로스타들이 시청자들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Like 5월 3일 수요일밤 10시 트랄라 드로그 약속 우리 집으로 트롯 준비 됐지? 트로트로 랄랄라 All right. 우리 집으로 가자 It's all night 다 나무도 모르게 널 기다리고 있을게 It's all night 10분 뒤에 저 앞에서 우리, 우리 집으로 가자. 가자 우리 집으로 이 시끄러운 곳은 아무도 몰라 5월 3일 수요일밤 10시 랄라로스 약속 우리집으로 드롯 준비했지? 드롯드롯 랄라라 right. 우리집으로 가자 i 솔라이 l 나